오늘은 저의 생일의 전날입니다. 어, 원래 저는 생일날에 딱히 그렇게 약속이 있는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 뭐 어쩌다 보니까 친구랑 저녁 때 만나서 밥을 먹기로 해서 오늘은 하루 앞당겨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그냥 집 근처에서 저 먹고 싶은 거 먹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장하는 게꽤 나름 오랜만이에요 요번에 세럼 새로운 거 한번 사봤어요 진정 효과에 조금 많이 포커스가 돼 있는? 속건도 잡아주고 이런 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살짝 아쉬워요 이것도 요번에 새로 사서 써보고 있는데 오,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선크림 촉촉해보여서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화장 전에 발르기 딱 괜찮은 것 같아서 피부화장은 그냥 이 토너 크림으로만 마무리할게요 옷까지 살짝 바르고 그냥 가볍게 눈가랑 여기 코부분 머리카락 가을 부분이랑 여기 헤어라인 쉐딩도 살짝만 해 줍시다 턱부분이요 이마 부분만 제일 제일 제일 중요한 노 쉐딩 그리고 여기 눈 밑에 애교살 그려주고 그리고 일단 애교살 먼저 도톰하게 해줄게요 오늘은 요거 한번 써봅시다 스크라우 클리오 그 펜슬라이너로 티 안나게 살짝만 그려줄거에요 여기 제일 끝에 가장 진한 고동색깔로 그래도 오늘 살짝 펄을 발라줄까 가장 자글자글하게 생긴 펄은 핑콕핑콕 한데 살짝 은펄이 있는 깜찍 토끼 느낌으로 요걸로 살짝 덮어줄까 봐요. 음, 여러분, 엄마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곱창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라서 지금 화장을 하고 옷을 입은 건데 엄마는 그냥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화장을 한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미 엄마는 지금 흰쌀밥과 미역국을 싹다 끓여놓은 상태였더라고요 근데 저를 위해서 그렇게 끓여줬는데 밖에 나가자고 어떻게 그래요 집에서 곱창을 시켜서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네있으야 바르면 돼요 네. 머리도 조금 할까봐요 지금 고데기 열리는중이번 하자 한거 머리 그냥 끝에만 좀 말려고요. 또 고데기 하는 거한 번도 말안 보여줬었던 것 같죠? 제가 머리 만지는거 진짜 똥손이에요. 그래서 좀 그냥 머리가 길 때는 그냥 한번 웨이브 넣어주는 정도고 지금처럼 약간 중단발 정도일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넣어주는 정도예요. 그리고 머리 숱이 워낙 많아가지고 오래 걸려서 진짜 약속 있는 날 아니면은 고데기를 그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도 벌써 24번째 생일이라니 안 믿겨요 영원히 난 10대일 것 같고 다들 그렇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시내 백화점에서 신발을 산 적이 있는데 배달이 안 와가지고 제가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그거 따지려고 백화점에 가는 중간에 거기가 역 앞이다 보니까 막 대학생분들이 뭐 설문조사 해야 된다고 하나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어떤 대학생 남자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너무 아무렇지 않게 대학생이시죠? 이러면서 저보고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청청을 입고 있었어요 청남방에 청바지 그때 그 복장을 하고 화장을 조금 했겠죠? 지금까지는 지금처럼은 아니더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그 상황에선 되게 어이가 없더라고. 내가 어딜 봐서 대학생 왔는지. 진짜 그때 진짜 기분 너무 나빠서 그냥 솔직히 말해냥째려봤어요 <웃음> 뭐야 이러고 지나갔죠. 밖에 나갈 때요 정도만 고데기를 하고 갑니다. 그 항상 앞머리가 풀려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나의 숙명이네다 I'm done. 고데기도 끝났습니다. 페라를 갑시다. <목소리도> 어깨뽕 크롭티이플주 음, 잘 먹겠습니다. 고가라고다 지윤 지윤 지윤 지윤 지윤 지윤 지윤 지 혼자 좋아 아 근데 엄마 팔찌좀왜 이렇게 예쁘게 나갔어? 아니 엄마 눈이 왜 이렇게 멀렸어오 민트야 민트야? 응. 오늘의 OOTD. 나가 봅시다. 가고링. 아, 어떻게 <웃음> 너무 크고 가 그래. 와우 음. 귀엽다 그냥 크림 맛인데? 먹어볼래? 한입더 먹어 왜? 한입 주면 정 없지? 아니야 <웃음> 괜찮아 맞아. 괜찮아 <웃음> 왜? 왜? 아, 지금, 굉장히 어, 어? 지금 굉장히 예쁜 야. 거 같아 서 지금 굉장히 예쁜 거 같아 갑 진짜 갑작스럽게 그순대으로딱이털 때가 있단 말이야 잘 생겨 보이는 맞아 있잖아. 이게 동일한 <웃음> 사진 찍으려 잖아 그니까 놓쳐 놓쳐 놓쳐 어, 치기 <웃음> 아, 안 돼. 네. 는거 네. 어, 그거 맛있다. 아, 네. 어. 아, 어제 그이 아, 맛을 게하게 아, 아, 나 진짜. 아, 행복하다, 딸기. 행복하다, 아, <웃음> 기다지우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생크림 때문이야. 야, 미치, 내가 야, 양치를 안 해서 감지가 아니고 아니, 생크림 야. 때문이야. 그럼그럼잘도는다 이거 챙겨도 될게. 응! 닳는 줄 알았다. 야, 먹이터 들어도 웃겨. 이상하네. <웃음> 그아그 뭐지? 자기 미래 살지. <웃음> 그래서 살지 살지 살지. 살지 지금 살지 살고 있냐고. <웃음> 그미래잖아 아니, 그 미래는 좀더 미래야지. 40대? 어, 그치? 맞아? 응. 쌩얼거 <웃음> <세운> 없어? <웃음> 너무 몰래 애들아. 너네 한번 나와도 되니? 얼굴? 야 얼마나 이게. 너무 좋아. <웃음> <웃음> 사 와, 생일 축하 아, 오, 생일 축하해. 고 아, 진짜. 일단 먹기 뛰어다 사랑이. 진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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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는데 <목소리도> 아, 아, 음. 살짝 살짝 아 설마 그마이느 살짝 살짝 설마 설마 이 느낌이 있어 <웃음> <웃음> <웃음> 아니겁났어아 <겁나. 웃음> 나는 모르겠어. 난 스스로 술, 단지를 술, 모르겠어. 술이 <웃음> 술이 <웃음> <웃음> 어, 괜찮아, 얼굴이 꽤 괜찮아, 꽤덜벌네 얼굴이 꽤벌 거, 그걸 해본 건 아닌데, 벌로, 벌로, 벌로,